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는 사람에 관련된 기억력은 좋은 것 같아. 맞지 맞지. 크크 오래전 일이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생겼었고 이런 건잘 기억해. 난좀 디테일한 것까지 기억하는 편인데 뭐 입었었고 무슨 대화했고 이런 거 크크. 난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단하네 크크. 사람에 대한 건 뭐, 알잖아. 관심이 없다 보니, 크크. 그 대신이라긴 뭐하지만 어떤 정보나 사실, 지식 같은 건잘 기억하는 편이야. 그렇지 뭐, 크크 인터넷 같은 데서 잠깐 지나가는 잡지식 같은 거 기억해놨다가 유용하게 사용할 때 있음, 크크. 난 일에 관련된 기억력만큼은 자신 있다고 할수 있지, 크크. 이런 주제 하니까 또 역사가 떠오르네 제발 기억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진짜 자만올 때마다 맨날 떠올라 나도 가끔은 꿈도 꾼다니까 크크크 그대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그럴 텐데 아 내가 왜 그랬지. 시시콜콜 예전일 기억해서 뭐해, 현재를 즐겨야지. 안 그래? 그건 맞지, 크크. 그런 의미에서 우리끼리 어디 놀러 갈까? 오, 좋지. 어디 갈까? 내가 아는 데 있는데. 아, 진짜? 응,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NTV 실수에서 난리 났었던 거 생각나네, 크크. 아, 그때 그거? 제상황한거 진짜 웃겼는데, 크크크. 뭐라는 거야? 그게 왜내 실수야? 웃기고 있네. 그렇게 따지면 에티젠 너도 말실수해서 교수님한테 불려간 거 잊었냐, 크크. 아, 그것도 웃겼지. 제 얼굴 빨개져서 나왔잖아, 크크. 그 얘기가 지금 왜 나와? 엔티제 너는 아닌 척하지 마라 너도 신입생 오티 때술 먹고 야그 얘기는 평생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럼 내 얘기는 왜 꺼냈는데 내가 꺼냈냐 내가 꺼냈지 아 맞네 항상 네가 문제구만 뭐라고 그런 게 뭐야 그왜 얘기 처... 다시는 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고 지자